가이선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용문역 바로 앞에 있는 양평 담문지구 도시개발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부분이 지금 도시개발 구역인데요. 지금 지도상으로 이런데 실제 가보면 도로가 포장이 다완료돼고 기반시설이 이미 끝나 있는, 상,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 옆으로는 그 반도 유보라 아이파크가 내년 7월 입주 예정으로 지금 거의 건물에 다 올라가 있고요. 지금 총 세대수가 740세대입니다. 단일 면, 한 단지 세대수는 로 양평에서는 가장 큰 편에 속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 토지가 이쪽에 위치합니다. 총 면적이 118평 정도 되고요. 그 각종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180%고요. 4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제 생각으로는 뭐 가격 대비 그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평당 잠깐만요. 평당 418만 원이고요. 총 매매 대금이 4억 9500입니다. 양평에서도 이런 도시개발구역이 하나 있는데, 양평 그 읍내 쪽에다있는데 거기는 평당 900만 원대에 매매된 걸 한번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거의 반값 정도인데, 실제로 양평하고 용문이 의제는 그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땅은 좀 저렴하게 나온 토지입니다. 그리고 뭐, 역세권이라고 볼수 있고요. 밑에또 흑천이 있어갖고, 온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문역에서 전철로, 서울로, 역세권이기 때문에, 뭐, 서울 출퇴근 전철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요, 오일장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용문산 좋아하시는 분들, 뭐, 가주변에 관광지도 많고. 그러니까, 투자용으로도 좋고요. 뭐, 실거주로 수익성 건물을 지어서 전원생활 하셔도 상당히 좋은 위, 곳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이 다음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드론 영상 보시면서 주변 최근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